떨어졌나봐 아유 시험이 다 그렇잖아 누가 붙으면은 누군가는 떨어지는건데 아유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건물에서 뛰어내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말이야 아유 아, 이찐은유 아유, 아유 걱정 말아요 어?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린거니까 어? 아 그리고 이 방에 사는 사람은 방안에서 목을 맸어 목을 아, 그래도 여기가 나름 명당이라고 명당 응? 아씨발 좀만 더 하면 된다고. 또재미없 처음 만난다. 뭐. 뭐. 뭐. 뭐. <웃음> 발이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담당 의사 선생님 말로는 최소 두달 이상은 이건 치료를 해야 한답니다. 아니 이사장님께서 나같이 스마트하고 젊은 교감을 영입하셨을 때는 이 학교를 뭔가 좀 프라시하게 좀 운영할려는 기쁜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희 선생, 님 아니 그 등치에 그딴 애들 하나 못 막습니까 체육 선생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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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해도 됩니까? 기간제 교사 고무하시죠 아니 계약이 꼬앞인데 구해집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교무부장사님이 다 책임지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 교내에서 폭력을 비두르는 학생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퇴학입니다. 이 썩은 충치같은 새끼들은요. 제때 그냥 확 뽑아버려야지 그냥. 안그러면 이빨 다 썩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근데 줄까요? 너무 늦은것같은데더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은지은아금지 지금. 지금은 은은데 그럼 허영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지지 선생님! 선생님이 맡으시는 거 어때요? 아무래도 남자 쌤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요? 아이 3학년은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 체육 선생이 3학년을 맡는 거 아무래도 좀 아이 그리고 제가 또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놀라고 그럼 자꾸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아아 아이 아 감당하네 아,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있으신가? <웃음> <웃음> 물만 있으면 신가 불만 으 담배 못 피지 비우시 새끼야 학생들 담배 끄자 하이 아저씨가 기꾼형에 뭘 쳐박으셨나 아말 안들려? 꺼지라고 방안도 아, 끝나고 기분도 젖같은데 한번 뜰까? 학생들 여분 입고 담배 피우면 안되지 못갖게 하네 날 쓴다고 우리 부모야? <웃음> 선생인가? 티처? <Teacher>? 담배 겠자 <웃음> 아! 저러신가 아, 아. 실난선생타 오는 거 네. 아그선생이랑 <웃음> 아, 아, 같은 이번 실 쓰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 <웃음> 그 <웃음> 아피 스타일이구나. 그 어쩔 건데? 네. 아, 아. 얘들아, 앞으로 잘하자. 네, 배가 편하지? 잘하자. 네, 네. 네. 네. 뭐지? 나 진짜 당황스럽네 아, 아, 내데 네, 뭐 아, 이야 깡패 새끼야뭐 아, 뭐하는 데 아, 아, 근데. 아, 근데. 아, 네 근데. 존나 멋있지 않냐? 아, 아, 근내 아, 냄새나. 근데. 근 아, 헐저 깡패 새끼 진짜 선생이었어 어텐션 플리즈나대희 선생님께서 병가를 내신 박시창 선생님을 대신해서 3학년 4반 담임을 맡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준비하세요 네 첫니임이 3학년 4이이요요 b 명 a t s m 지 n Sneak that. I will. g o o 는 I get a shock. You have to be a good girl, but I don't go to your. Now, I'm not g you yeah. yeah. 안녕. 오늘 처음 보는데 아는 얼굴도 있네. 반갑다. 앞으로 잘하자. 쭉. 1년 동안 싫든 좋든 함께할 내 이름은 다 맞는다. 자 조용 조용. 너희들은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이름 가지고 놀리기냐? 놀리지 마라. 내 이름은 클대 그릇기 큰 그릇이라는 뜻이다. 자 이제 출석 부를 테니까 이름 부르면 손 들어. 고유진? 권동재! 넵. 네. 넌 담배 끊어라. 넵. 네. 저 허쌤. 네? 그 오늘 그 개강이 아니고그계약했잖아요 넵. 네. 계약 파티 같은 거 안하나요? 계약 파티요? <웃음> 나쌤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그런 건 대학교에서나 하죠. 아니 그래도 제가 온 첫날인데 한잔안 해요? 교사는 계약하면 바쁩니다. 일반 회사하고는 달라. 그래서 학기 중에 월차 이런 휴가 같은 것도 없으니까 학기 중엔 회식 이런 거안 합니다. 아그렇구허선생 오늘 약속 있나봐. 어? 또 소개팅? 네? 아,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오늘은 누군데? 의사? 아니면 변호사인가? 아, 그런 거 아닌데 그뭐그 뭐, 그 뭐라 그러더라 그 외국계 금융회사 펀드 매니저라나. 아,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억지로 나가는 거라서. 어, 억지로 가시는 거면 저랑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 제가 고기를 안 먹어요. 자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제가 교문까지 가방 들어 네, 드릴게요. 지진 선생님. 제가 볼 땐요. 허영지 선생이랑잘될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모르시죠? 그러니까 솔로시지. <웃음> 아우 놀라 아우 씨아왜 아, 아, 그래 이바 진짜 아 뭔데 씨. 이거 이보드복 진짜 예뻐 아사돈가 이년아 돈이 없어 그럼 내 보이고 타이 그냥 얇아하잖아 돈나사 23만원이면 27시간 하고 35분을 일해야 되는데 하루 4시간 주 5회 5,4,20 어. 시급 얼마야? 8,350원 일주일이면 16만 7천원 그럼 2주 적금 떼고 세금 떼고 여러가지 떼면 한달 니네같이 엉가 쓰는 애들이 뭐라 겠냐 그럼 말도 가 <웃음> 나라야 은혜야 왜 우리 은행을 한번 털어볼래? 뭐 저기 있지 듣지 놈아 돌았나 봐예 우리한테 털낼 은행이 있으면 거기 좀 맡기겠니? 그치? 응아 어디 한방에 돈벌수 있는데 없나? 아 연예인들은 맨날 수천만 원씩 번다는데 아 우리 반 이혜린이 연예인 지망생이니까 혹시 알수 있지 않을까? 그건 연예인이니까 할수 있지 근데 넌 연예인이 아니잖아 야너좀 어이없다 네가 우리 예린이처럼 예뻐? 아니면 노래 잘해? 연기는 할줄 알아? 나래 야겠지 원래 자기 주제도 모르는 애들 진짜 많아야 이혜린 너 존나 재섰다 원래 예쁘면 좀 재수없어도 돼. 가자. 제가더 재수없지 않냐? 아 진짜 꼴보기 싫어. 아저 시발년은 무슨 이해리 몽종이야 뭐야. 저나 병신 같은 년이. 우리 경은이 알바가 필요하구나. 개꿀 알바 있는데 해볼 거야? 뭔데? 할거야 말거야 언제인데 오늘 밤 얼마? 10만원 콜 콜? 콜 나이스 나이스 야 아. 미친년아 저 새끼들 뭘 믿고 알바할래? 저 새끼들은 안 믿어도 돈은 믿어 아이 돈에 환장하니 또라이 같은 녀 펀드는요? 이게 돈을 빵빵하게 해주는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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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시대에 혼자 벌어서 남들 쫓아하겠어요 그쵸 저는 결혼해도 일은 계속 하려고요 퍼펙트 잠시만요 안녕 <놀람> 아 있는 곳에 있는 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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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렇게만 하면 10년 안에 수도권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참고로 제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혼수로 부동산을 해오진 못하고요. 부동산. 이 문제만 해결하면 자산이 눈덩이처럼 커질 거예요. 네. 저도 결혼해도 일은 존나 하려고. <웃음> 생각보다 되게 거친 면이 있으시네요. 저희 애들한테안 그럴거죠? 저희 애들이요? 음,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부끄럽네요 영재씨 제가 그발 가봐야 될데가 있어서요 아네 약도 네,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요 제가 핸드폰이 없어요 어디가 너나 무어 나대기 쌤 쌤이었어요? 아니 부딪히진 않은 것 같은데 아픈 데가 어디야? 아, 여기야? 지금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현태 와 교통사고에 성추행까지 하시네 나대기 쌤 좋댔네 어떡하지? 이거 완전 빼박 미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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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성추행에 폭행까지? 아, 이건 빼박이기와적당 해라. 쟤 이런 짓까지 하냐? 빠져. 정재난 괜찮아. 엄마 두부 사던거 같은데? 야, 같이 가! 안세요 야, 야, 같이 가! 내 알바비는? 야이 미친 새끼들아!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 정남은, 네가 말할 글 짱이냐? 짱은 무슨... 저 그런 거 관심 끊었습니다. 새끼... 무지랄게 폼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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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응. 약속? 약속할게 아저 시발새끼 마이씨 와아 진짜? 대박이지? 대박 잘해라 그가 그러니까 직접 찍은거야? 응. 아저 시발새끼 야 대안아 너 나무늬 존나게 까고 싶지? 어 존나게 맞짱 떠서 이길 수 있겠어? 아이씨 그건 안되지 너도 지잖아 아이 시발라마이 무시하지 말자 어 미안 나야빼 아, 안돼 우리가 저 새끼 땜에 쪽팔려서 학교 댕기겠냐? 어? 벌써 애새끼들 사이에서는 저 새끼가 학교 짱이라고 소문났대 아 시발 존나 가오상하잖아 그니까 니가 말만 해 그냥 애들 싹다 모아서 조사볼라니까 그냥 오케이 우리 대안이가 수고좀 하자 내가? 너가 내가? 내가 왜? 일단 가자잉 내가 왜 하냐고? 너가 하지 누가 이 병신새끼야. 내가.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네. 좋은 아침. 네. 아 조심해. 쌤아 허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우리 반정남은 있잖아요. 걔가 우리 아이코 짱인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소공도 낮은데 하여튼 애들 서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거라면 제가 또 우리 학교 서열 10%는 다 꿰고 있습니다 정남은 혈액형 B형 키1 8치 몸무게 68그 녀석이 꽤 잘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쭉짱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철이 든 건지 어느 순간부터 일진에서 빠졌어요 정남은이 이혜린 좋아하잖아요 어. 이혜린한테 잘 보이려고 일진 떠난 거거든요. 사랑을 위해 왕관을 버린 남자 뭐 그런 거죠. <웃음> 좋을 때다. 왕관 같은 헛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튼 지금 조선구와 백진환이 짱자리를 놓고 살벌한 기싸움을 하고 있죠. 지진 선생님. 왜 일진 애들 족보는 깨고 다니세요? <웃음> 혹시 걔들한테 찍힐까 봐 미리 예방하시는 건가? 제가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웃음> 나대기 선생님. 선생 처음 하시니까 내가 노하우 하는 알려드릴게. 는 일진 애들은 그냥 무슨 짓을 하든 신경을 쓰지 마세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애들한테 찍히면 우리도 책임 못 집니다. 선생이 학생을 무서워서 표하는 건안될 일이죠. 음나 선생님 생각보다 용감하시네요. 싸움 좀 하세요. <웃음>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근데 허쌤 뭐 안좋은 일 있어요? 네? 아 아니에요 왜? 어제 소개팅했던 남자가 별로였나봐? 펀드매니저면 연봉은 셀트고 머리숱이 없었나? 아, 아니에요 머리숱이라면 제가 또 자신 있습니다 아이씨, 진짜 조카 18색 색연필 어디다 뒀지? 나래야 응? 뭔데? 와이 사람 SB 이진영 대표 아니야? 나 어제 SB랑 계약했어 이진영 대표님이 나 완전 밀어주겠대 야! 얘들아! 예린이 SB랑 계약했대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네! 와, 좋겠다 예린아 우리 예린한테 미리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꼭 받았어? 음원 언제 뜨는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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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앞에도 재수 존나게 없네. 야, 잘해라. 담배는 빨라가자. 나중에 보자. 야, 지금 응. 연습생에서 데뷔하는 게 우리 반에서 서울대 가는 것보다 <웃음> 어려워. <어렵고. 웃음> 제... <웃음> 개쩔다씨이 야, 니네 같이 사람들만 패고 다니는 찐따들이 뭐야겠니? 진짜 거짜아서 이혜린 내기할래 시발? 네가 뜨나 내가 서울대 가나? 야난 이새끼가 서울대 간다 해내 전재산 건너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둘다 나가리야 나가리야 알어? 야 너네 졸라 웃긴다 전부터 재수 없는 건 알았는데 오늘 재수 쩐다? 어마가리 다다쳐 폐기잖아너 지금 여자 때리겠다는 거야? 아 진짜 최악이다 야 너 존나 재수 없어. 씨발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게 화장 바른 존나 해가지고 야뭘 한다고 짓거려. 아 이씨. 유리나 괜찮아? 야 새끼야. 오. 야나이좀 신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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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감선생님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교칙에 따라 대학 처리하세요. 나 지금, 가 또다시 사고를 치면 저도 같이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기회를 한번더 주시죠. 경호 부장 선생님 지금 나대기 선생님이 제재했다고 편드시는 거예요? 제발 기회를 한번더 주시죠. <놀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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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백진한 애들이 정나무니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나대기 선생 환영식도 못했는데 이제 곧 송별식하게 생겼네. 송별식은 꼭 갑시다. 이 분이 태양 막아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이라면 누구라도 했을 일인데. 아닐걸요. 솔직히 처음엔 좀 걱정했었는데 나쌤 좋은 선생님 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지금 술먹었다고 그러는거요? 니들 손님한테 일해도 되는거냐 말이여 알바년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진짜 연? 아씨 욕하지 마세요 하쭈 <웃음> 너 지금 나한테 객이냐? 야알바년은 알바년이라 그러지 그럼 아르바이트년! 영어를 해주래? 아 왔다! 박쌤!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벌써요? 잠시만요 뭔데요? 아주 너너나 알로 보는 거냐? 알바라고? 니네 m l 비가너 여기서 일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할히든 싸가죽게 하라고? 왜 우리 엄마 아빠까지 욕하고 지단이야 엄마 <웃음> <웃음> <웃음> 깜짝이야. 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년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지르려! <웃음>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너들이 동네에서 장사 다한줄 알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아 제가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아, 형진가안 나가더라고요. 제 과외쌤이 되어주십시오. 네? 어, 나쌤! 어디가세요? 부탁이 그게 다예요? 아 진짜... 나요. 사장 나오라 그래! 나와요! 사장 나오라뭐야 새끼야? 너놔마뭐야해요라와이 새끼야! 아! 야나노라 에이씨! 이 새끼 봐! 아, 너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아! 아! 아! 아! 이 야! 야! 야! 야! 아! 아! 넓개 아닙니까? 부식한 새끼 열 개야 열개 문어 다리는 열개 근데 문어 대가리는 하나 손발은 많은 서초야 그런데 대가리는 하나야야지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 간다 还有 조 잘하고 가자 자세할게는 혓바닥을 뽑아야 돼상거야 쟤들 애들 모으면 존나 많아 야 씨발 우리 존나 쳐 만난 거 아니야? 싸움을 쪽수로 하냐? 백진환이 저 돼지새끼는 내가 확실히 제낄 수있아 그치 그렇긴 한데 야 씨발 백진환을 제껴도 복수가 많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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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 계속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너도 걔들한테 시켰어 그대로 두은그 새끼들 니 뒤통수 무조건 간다 그건 니가 상관할 바 아니지 야나 야 그냥 니네들끼리 놀아 싸우든 뒤지든 니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제 어차피 이리 때문에 거절 못해 아유 어, 왔어? 아씨야잘 지냈냐? 야한잔 받아 한잔 받아 그래 한잔 받아 야백기야너 타이거파 짱이었던 상식이 알지? 박상식이 아그왜 그래서 우리가 삼식이라고 놀렸던 그 새끼 야 응. 너한테 존나 첨한 새끼 있자 그래 그래 응 삼식이 아, 어. 기억하지 야, 그 새끼 요즘 뭐 하는 줄 아냐? 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본적 없다 야그 새끼 졸업하고 조직에 스카우트 돼서 지금 남바투래 어? 야뭐 연장질 좀 하고 감옥 좀 왔다갔다 하더니만 순진했나봐 어? <웃음> 그 새끼 그 버릇 먹고 치고 그 길로 빠졌구나 야 송충이가 솔리먹는 거지 안그 어? 오야너말 잘하는데? 어. <웃음> 야 니가 국어선생 해라 씨. 어? <웃음> 아니 근데, 삼식이 얘기는 왜? 아니 내가 여기 있는 새끼들하고 얼마 전에 돈모아가지고이 고깃집 인쇄했거든 어? 응? 이거 뭐 4천? 뭐. 아, 하... 대출 껴서 5천 뭐... 나는 장인어른한테 아, 대다그래 그래, 뭐 아무튼 우리가 수천, 수억을 썼어 근데 여기가 그 새끼 나발인 거야 어? 야,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막 어, 동생들 데리고 찾아오더라 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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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가 삼식이 그 새끼 고등학교 때 발랐잖아. 응? 발랐잖아. 그래서 일진 조직 통합 시켰고, 응? 어? 야, 그랬 일단 그 삼식이 그 새끼가 너를 그냥 젊나게 무서워하거든, 응? 어? 그래서 말인데, 대기야. 너가 삼식이 좀 찾아가가지고 동철한테 그런거 아니라고. 얘기 한 번만 해줘라, 응? 대기야. 좀 하자. 나뭐 힘들다. 응?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다. 아, 야, 내가 뭐돈 달래? 아 그래 삼식이 만나서 말한 마디 해달라는 건데 그,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 야, 솔직하게 해서, 야너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그 조직에 스카우트 돼서 삼식이 그 자리 우리가 앉을 수 있었어, 어? 네, 대기야, 시발 우리 셋이 골좀 봐라, 어? 야, 까놓고 얘기해서 너는 이 바닥 쉽게 떠날 수 있었다? 왜? 넌 능력 있는 아버지가. 나 먼저 간다. 숙값은나 계산할게. 야, 야, 야 대기야. 뭐? 너... 섭섭하다, 어? 너 혼자 좋자고 친구들 다내팽개치기냐너 많이 변했다. 나 이제 선생이야. 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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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있던 학교 학생 이름까지 기억하고 뭐? 아니 그런 학생이라면 잊을 수 없겠지 어, 예린아. 왜? 너 이번 주 금요일에 나랑 영화 볼래? 영화? 내가 쏠게. 너나 때문에 퇴학당할 뻔했는데 내가 보답해야지. 시간 없대? 아, 시간 되지. 당연히 되지. <웃음> 없어도 만들어야지. 그래. 너 금요일 약속이다 그러면? 응. 냐? 사진 당장 지워라. 우리한테 와. 그래한번 지울게. 야 나무나, 너뭐 퇴학당하고 싶어? 이번에는 나쌤너눈 실수 못 칠걸? 야 나무나, 그냥 눈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라. 두번주 토요일이다. 아이고, 싸움의신께서 왕림하셨네. 나선생 고등학교 담임이 내 친구입니다. 나선생 학창시절 무용담을 줄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무용담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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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정남문이 나서서 나선생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애들이 정남문한테 덤볐고 그러다 싸움이 그게 벌어진 거죠. 나대기 선생이 뭘 믿고 일진 애들을 안 무서워하나 했더니 본인이 일진이셨네. 애들 싸움질 가르치려고 기간제 교사 응모하셨나 봅니다. 자 먼저 들어갈게요. 결정했냐? 토요일 백진한 애들 제끼는 것만 하는 거다 그뒤에나 빠지는 거고 <웃음> 걱정 마그 양아치 새끼들 제끼는 거 니한테도 좋은 일 아니냐? 됐고 토요일 몇 시에 어디로 가? 성남교로 와야 근데 걔네들 졸라 많아 우리가 쪽수로 밀리는데 아이씨 <웃음> 참겠지 걱정 마 남은 이 쉐끼만 있으면 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이경은 너또아 쌤! 아니에요 대박 진짜 대박사건 대박사건? 어. 제법이네 얘기도 하자 이유가 뭐야? 양대한을 그렇게 때려놓고도 분이 안풀렸어? 그런거 아니에요 너 이번 일느 끼면 진짜 안 된다. 네가 끼면 싸움이 너무 커져. 쌤, 지난번에 태양 막아주신 거 고마운데 그거 공과력박 막은 거랑 주고받았다고 쳐요. 이제 쌤이랑 저랑 서로 비친 거 없으니까 그만 관심 꺼주세요. 내말 들으면 이번 일 무조건 막을 수 있다. 잘 생각해봐.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무나자기야지이놈 새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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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냐? 아, 토요일에 조성구랑 백진환이랑 한판 한대. 진짜? 음, 조성구가 백진환 패거리 싹 패주면 좋겠다. 우리 예린이 학교생활 편하긴. 맞아. 응. 나도 조성구가 있으면 좋겠다. 맞아. 에이게 에이, 몸종들. 뭐라고 저 씨부렸냐. 어? 뭐라 씨부렸냐고. 귀구멍 열고 잘 쳐들어? 조성구게. 나족밥이야족와 씨발 려아 이게 아야빨 아, 아! 야 빨리야 빨리야 빨이야빨이야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빨이야밥이야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빨야야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야야이야 아유, 진짜 잘 말하네. 어? 왜? 멋있어. 왜? 야, 왜? 뭐야, 아, 진짜야? 그래. 아, 진짜야? 그래. 아, 저신발이 아니야, 진짜. 신발. 오, 씨발, 뭐깐 이거. 니교시내 수업이지? 자습하자 요감사장님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십니까 토요일? 왜요? 골프 약속이 있는데 네. 저랑 꼭 가보셔야 할 때가 있어서. 오, 개발이 골프 취소. 토요일 날 봅시다. 뭔가 수상하고 음산한 기운이 주위를 막 맴드는 것 같은데. 나만 느끼는 건가? 그러게요. 저도 뭔가 드러운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어, 선생님. 네? 불금인데 약속 있으세요? 아... 왜요? 없으시면 저랑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 제가 지금은 좀 다음에... 다음에 같이 하시죠 아 고기 안 드세요? 네저 지금부터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럼 샐러드 바 어떠세요?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 드릴게요 저는요 선생님 선생님이랑 사적으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해요. 허선생님! 어, 네? 혹시 나대기쌤 좋아해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나선생! 월요일만 학교 그만두게 될 겁니다! 괜히 헛물 켜지 마시고! 그 지새고라비 같은 자식이 뭐가 좋습니까? 내가 너 훨씬 남자같고 멋있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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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하면 좀 시, 싫어하시겠지? 그치 그치 어, 바쁘겠지 레지던트인데 어, 나도 알아, 나 때문에 오픈 한거 아, 어, 나도 존나 아쉽다, 간만에 의사였는데 어? 아, 미안 어, 그 신경 써줘서 고마워 어, 들어가 啊 아니,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어? 우와, 존나 반짝여. 아, 불은에별 아, 아, 볼래 없을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별 보러 가는 거였어요? <웃음> 저 같은 소리 안 한다니까요. <웃음> 와. 화성이요? 와.. 화성을 볼수 있구나 가깝잖아요 어두워서 그렇지 화성이 영어로 마스잖아요 로마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아.. 아까 본 금성은 비너스 미의 여신 그건 화성색이니까 <웃음>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웃음> 그 마스랑 비너스랑 연인이었다던데. <웃음> <웃음> 내일 나무니한테 가실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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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안전장비 네 예? 어, 예? 아그체용용품 보관실에 있는데? 아 제가 빨리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근데, 근데 그게 좀 무거운데? 아이고 우리 지 선생 하시는 일이 시간 없으니까 같이 갑시다 예 아주 조성구 이 새끼야! 씹다구리들 존나게 웃기네 송구야 아니 좆밥인 줄은 안 알았는데 진짜 개 시앙 좆밥이구나? <웃음> 야 신년아이 닥쳐. 병신같이 사람 한 마디 데리고 와서는. 씨빨리이씨 아, 무슨 아. 일이세요 경험숙에 있 별일 아닙니다. 도대체 여기는 왜? 빨리 갑시다. 아, 고생하셨죠. 아, 화장생, 갑시다. 존나무, 아, 우리 나무니 멋진 쪽 존나하더니. 잘 됐네. 아니 저번 일 때문에 우리 애들이 존나 빡쳐 있거든. 우리 남훈이 내가 작은 작은 밟아줄게. 그렇지? 아! 얘들아 차!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音楽><ステッキ>あっああああ <あー、あー>、<音楽><音楽><音楽> 들어왔어. 너희들 뭐하는 이 새끼지요 혹시 여기 학생들 안 왔어요? 학생이 엄마 여기 왜 있어? 엄마? 학생 아비 치가 떨려 내가 이 새끼들 그냥 잠시만요 잠시만요 엄마 나 새끼가 어서기생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새끼가 대가리를 디밀어 니들 새끼들아 내가 엄마 새끼야 대출도 안 나와가지고 엄마 이거 날로 두게 생겼어 이 새끼들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만 여기가 아닌가? 아이 나이 새끼들 그냥 야 엄마 야이 새끼 야이 씨, 이 새끼들, 이동네 뭐야? 이 새끼들 아니면 다 알바도 알르고 돈이 너무 것이야. 저 새끼들 나를 알르고 알로... 양계장이 뭐야? 여기 이 동네에 씨. 움직이면 니들 다 죽는다. 나 니들 선생이야. 아우, 아, 아 씨발 진짜 하, 쌤. 저희 쌤이라고 받드리는거 없습니다. 동재야, 어퍼. 습니다 이 새끼야 미쳤냐? 지금부터! 누구든 선생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는 새끼는 내 손에 죽는다. 이제 좀터지금부 맞겠는데? 터 지금부터! 어요 예린이랑 잘 되고 있었는데. 얼마 시켜 풍풍 날아셨다면서 한번 날라보세요. 음, 날라본다, 내가 아주 그냥. 어때 버스 타고 오세요? 기야, 수고했다. s a 고맙습니다. 한 주말에 또 싸웠다며? 아 그게 어쩔 수 없이. 잘했다. 달아. 같이 갈 데가 있으니까. 음. 저기 보이는 저 토가 새로 들어설 학교 부지다. 잘 봐도. 알았어 이 자식아. 어, 저, 어이쉬, 자식아. 어.